오늘은 스몰볼로 힙이랑 렉 운동 같이 하실게요. 자,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공 끼고요. 천천히 스퀴징 10번 같이 할게요. 내쉬면서 후앤둘후앤 쓰리 앤포 호흡하세요. 파이앤식앤 세븐 앤 에잇 앤 9&10 자, 그 상태 그대로 브릿지 하실 거예요. 내쉬면서 후 올라가세요. 귀엽게 멀리, 손끝 멀리 하시고 다운, 후 계속 앤들, 후쭉 턱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목 부드럽게 다운, 후 길게요. 두번 더요 n 3후 정수리 길게 무릎길게 n 4 내려오시고 쭉 라스트 a n 4쭉 and, four, and two, down 후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 같은 무릎 선상으로 오른 다리만 사선으로 피신 상태. 싱글랙으로 브리징 네번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 쭉, 엔 다운, 엔 투, 쭉 무릎 꽉 잡고 엔 다운, 엔 쓰리, 훅 뻗은 다리더 길게 엔 다운, 엔 포, 쭉. a 다운, d o 좋으세요. 무릎 내려놓고, 자, 반대 다리. 한숨, 후, 쉬고요. 자, 다리 쭉 피고, 무릎 스퀴징 한 상태 유지. a 다운, d o w 후. a 쭉. 양쪽 골반 높이 유지하세요. 다운, w n a 쭉. 앤 다운 라스트 앤포쭉 길게 앤 다운 천천히 무릎 접고 한숨 한번 후자 공에 있는 거를 발밑으로 그렇죠 발바닥 밑으로 퐁 그 상태 그대로 지그시 누르면서 멀리 날아가지 않게 눌러놓으세요. 그대로 브릿지 4번, 후, 쭉, 앤드, 다운, 후, 목에 힘들어가지 않게, 앤드, 쭉, 앤 다운, 후, 뒤꿈치를 살짝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쭉, 앤, 다운, 후 라스트, 앤, 포, 쭉 앤, 다운, 후 좋아요. 자 다리 쭉펴신 상태에서 하나씩 다리 스트레칭 하실게요. 한 다리씩 들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후 호흡과 함께 반대쪽, 앤드, 후,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사이드라인 상태로 다리 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천천히 옆으로 돌아서, 자, 스몰 볼을 저희 갈비뼈 옆부분에 지그시 대주시고요. 엘보로 유지하시고, 상체는 세우시고, 그대로 두 다리, 플렉스. 윗다리만 업앤 다운 10번, 위로 업. and down, and two, and, 그렇죠. three, and two, four, and, 길게, five, and, 길게, six, two, and seven, two, eight, two, nine, two, ten. 두 다리 포인에서 열개 더, in, two, up, 그렇죠. two, N 길게, t 길게, f 어깨기 멀리, five M 둘, six M seven e i 그렇죠? 자, 스몰볼을 이제는 발목 사이에 두시고요. 두 다리를 같이 어앤 다운 하실 거예요. 옆으로 반듯하게 누우셔도 되고요. 상체 일어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상태 그대로 네 좋아요. N 둘 위로 업 p 다운 1 0개 호흡하시면서 시작 그렇죠. N two N 둘 t h r N 길게 four N 둘 five N 둘 s 둘 s e n 둘 e i 둘, 나인, 둘, 마지막 거기서 스탑 그대로 스퀴징 후, 후,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좋으세요. 자 반대쪽으로 사이드라인 방 바뀌시고 갈비뼈에다가 스몰볼 지그시 두시고 엘보로 두 다리 플렉스 윗다리만 싱글 업앤 다운, 업앤 다운, 두 N down three and down. Four, and 길게 f i v 길게 six 길게 seven 둘 e i 둘 n i 둘 t 포인에서 윗다리 계속 in up and 길게 t w 길게 t h 쭉 f o u 둘 f i v 둘, 6, 둘, 세븐, 둘, 에잇, 둘, 나인, 둘, 텐. 좋아요. 자, 스몰볼 발목에 닿기고 더블랙 업앤다운 하실 거예요. 옆으로 반드시 누우셔도 돼요. 자, 10개 하고 스퀴징, 업, 둘, 투, 둘, 쓰리, 길게. 4, o u r two, five, t 위에서 hold and 후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그렇죠 잠깐 쉬시고요. 무릎 뒤에 스몰볼을 끼우실 거예요 네, 사이드라잉인데 상체는 반만 일어나서 살짝 45도로 로테이션한 상태. 다리는 사이드라잉 하듯이 하실 거고요 애티튜드 상태예요 자, 앞뒤로 왔다 갔다. 10번. 투 and 뒤로. 3 and back. 4 and back. 5. a 백 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백 a c k seven, and, back. Eight. and, back. Nine. and 길게, a 스 d 거기서 홀드 펄스 업업 l s e up, up, three, f o u 좋으세요. 자이 상태 그대로 커드라 패드 연결해서 무릎을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이실게요. 그대로 and the, 위로 and up and down and two and down three, 목뭐 길게 four, two, five, two six, two, seven, two eight, two, nine 둘 라스트 홀드 펄스 업업3 4 5 6 7 8 9 10 좋으세요. 잠깐 애기 자세로 쉬시면서 후 그대로 옆으로 다시 사이드라인 앞뒤로 왔다갔다 반복하실 거예요. 반대쪽 무릎 뒤에 공을 끼우신 상태에 상체는 반만 일어나서 로테이션, 무릎 앞뒤로 왔다갔다. 10번, 앞, and, 뒤, and, two, 호흡하세요, and, three, and, and, four, and, 길게, five, and, 길게, six, and, 길게, seven, and, 길게, eight, and, 쭉, nine, and, two. Last ten 뒤에서 hold puls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그대로 쿼드라 패드 연결 무릎 뒤에 그대로 같은 다리 끼우시고 그대로 extension 고관절둘 위로 up and down and two and 복부, and three, and two, four, two, and five, two, and six, two, and seven, two, and eight, two more, and nine, last, and hold, and puls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좋으세요. 자, 그대로 스트레치. 후. 한숨 쉬면서. 후. 자, 다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다리 쭉 앞으로 펴서 공으로 스르르르 밀면서 스트레칭 같이 해 보실 거예요. 그대로 한 다리 스트레치. 호흡 충분히 하시면서 레스트. 조금만 더. 엔 스르르르 반대 다리 엔둘후쭉 최대한 양쪽의 골반이 같은 위치에 있도록 스트레칭 해주세요. 엔 그대로 두 다리 쭉 피신 상태 그대로 스트레치. 아주 좋으세요. 그대로 일어나신 상태에 한숨 한번 후잘 하셨어요.